어, 네, 유하, 어, 여러분, 네, 어, WDK라고,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네, 어, 뭐 하는 곳인지는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리고, 야, 오늘 만나, 어, 새로운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아두 어, 분님 안녕하세요. 아,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아, 저, 나부터. <웃음> 저는, VRZ, 젤... 오실... 오실 시간 한유비입니다 네. 고인물 네, 유비 라고 합니다.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와, 네. 담배는 와, 끄시고 가세요. 바이바이. 아유 담배 몸에 나빠요. 나 1도 나와. 아유 <웃음>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아무튼 <웃음> 네어 그러면 네 준비 시... 됐습니까? Are you ready? 바이바이. 와아 여기 i m l e a 누르세요. <웃음> 어저 어, 깨져 보인다. 어머나. 자. 일단은 좁아질 때까지, 네,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들. 네, 이거 알아서 열리니까. 네. 음. 십자가 이쁘죠? 어 이런 게더 무서워요. 어 안녕 누나 에리언이야. 어쨌든 저는 네어 이봐요 네 예쁜 누나가 어 우리를 보네요 안녕 누나 사인 내줘 어 안해. 응. 음. 와, 전부 다 보고 있어. 생이면이 사람 같이 요 네, 그럴까요. 네, 뒤에 뒤를 보세요. 네. 쭉쭉 가요. 네, 아우. 아니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로 가요, 일로. 어디 가? 어디 가는겨? 끝.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야그격좀 있어. y o u accepted your e y to h It i <목소리도> 내가 개인으는 <목소리도> 그 아니지만 그래도 아 대박 그래서 아. 앞에 거는 <목소리도> 맛복이고 니트버님이 <목소리도> 아, 보여줘야지 레디 버스트 아아니아나저 여자 아니 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어, 남자세요. 네. 게임의 어, 재미를 위해서 한번 해 볼까? 이 모르겠다. 일단 네, 네, 갑시다. 쭉. 어, 왜왜안 가지노? 아, 일단 이거 휴대폰부터 휴대폰부터 주세요. 여기. 그리고 왼쪽 마우스. 스케줄 드려 면릴씨가나옵니다뭐시어시 아, 짜장면요 네, 지금 짜장면 배달 갑니다. 5분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I check i o because I b e l i e v e the rumors. y Sorry. 손님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선물은 안주셔도 되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쭉쭉 힐링 유튜버가 이야 힐어 찍으라는 힐링은 안찍고 내 네, 공포맵이나 찍고 있습니다 어 아주 쭉쭉 가요 쭉쭉 빨리 오세요 짜장면 불어요 빨리 오세요 손님? 아니, 돈은 주시고 가셔야죠, 저 손님. 저. 아유, 그렇다. 응. 어. 제가 참고로 챕터 3부터는 내가 할줄 몰라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해야죠. 저분 계속 저러고 계시네? 아 무서운가? 손님? 손님 어디 갔어? 짱짱 으아 아 손님이 설치했다 뒤로, 돌아, 제군, 앞으로, 갓! 전방을 향해, 아유. 앞으로, 갓! 빨리 한 나와주고, 빨리 나와주고, 응, 가자. 아, 뭐야, 왜안 돼? 뒤에, 한번 더. 저가리 찍고, 됐다, 됐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갔다가요, 네, 뭐... 앞에 봐요, 네. 앞에를 보봐쭉 다녀요. 네, 기, 예쁘죠? 네, 제 잃어버린 여자친구예요. 음. 아, 토마토. 아, 누가 토마토 주스를 여기에다가 다깔아엎었어 에, 예, 아유 토마토 주스 그, 맛있겠죠? 사람 음. 사람 좀아요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 사람, 사람, 아아 아, 제 여자친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네 네 아우. 절로 가야돼요 어디로 가요 아 가요. 씨발 아, 놀래라 아 순간 오줌질릴 뻔했네요 네 빨리 오세요 귀신 보러 갑시다 응. 응. 뒤에 보세요 뒤. 네. 응. 응. 응. 어? 저 휴대폰 잊어버렸네. 응. 아이가 없어도 돼요 이제. 응. 어? 빌려도 돼요. 네. 촛불. 촛불 버려도 돼요, 우클릭해서. 촛불, 네, 촛불이나 클릭해요. 똑같은데?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먼저. 이거 가면 안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뿌에서 나이 아, g 님 어디갔어요? 먼저 가셨네요